승빈 인님 안녕하세요. 지금 스트레스 해소입니다. 아니, 아니, 스트레스. 그녀는 너무 지적지어. 그녀는 너무 외롭고 그녀는 나를 번비게 너무너무 좋아 죽겠다.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해 하지만 불안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같지 자신이 없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아없 내가 정말 피로하다는 걸 알아 넌 너무 일상적이야 내네 눈빛만 보고 내게 내눈 전부 걸어줄 그럼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참고로 이 노래는 한푼안 불러봐서 노래를 못 불러요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에 앉아있는 그를 좋아해 일부러 그녀의 곁에서 오기도 하지만 왠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같지만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넌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겐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알 난 너무 이상적이야 눈만 보고 내 입문서 말 걸어주고 여자는 없어 나 마찬가지야 이렇게.